응급실이나 병원에 누워있으면 맞는 이것 바로 링거라고 하는데요. 링거를 맞으면 뭔가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면서 몸이 가뿐해지고 기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피곤하고 기운 없을 때 링거를 맞으면 왜 힘이 솟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링거가 1950년 1960년대에서는 영양실조나 이질과 같은 설사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약과 같은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단순 만병통치약으로 부르기에는 병원의 링거 성분은 생리식염수, 포도당 수액, 아미노산 수액 등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 성분이 인체의 삼투압 현상을 통해서 식사를 못하거나 금식해야 하는 환자나 체액 손실이 급격히 발생하거나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만 투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먹는 대신 정맥을 통해 영양분이 들어오고 흡수되면서 몸이 제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링거액을 직접 마실 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포도당액으로 이루어져 있어 많이 마실 경우 설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대신 이온음료가 존재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실제 링거의 요소를 약하게 한맛있는 링거도 제품으로 나와 링거를 마셔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지식탐구였습니다.